국로인해가지 작업을 못야국산축1 0 k g 짜리는 그래. 이건 얼마씩 에요2만원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2월 29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까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입니다 그럼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것은 C7번 대원수산이고요 네, 오늘 목요일이죠 그래서 정갱이가 입고되었습니다 어, 가격 변화는 없어요 키로에 3만원 이고요 주 3회 들어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들어오는데 주말에는 좀 빠르게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분은 조금 일찍 가시는 게 좋아요 오우, 진짜 크다 25,000원? 25 어. 통발이은요 7,000원 14,000원 이건 저희망인데저희망6만원6만원 저인만 금태는요? 요거 요게 3 8,000원 벌이 3 8,000원 네, 요거는 4 5,000원 4만 5 0원성대는 7,000원 7 0 0 옥돔 옥돔은 저희 오늘 1번 끝지는 네 7 5 0 0 0원 나왔고 이번 어, 구이는 킬로에 6만 원짜리. 대구하고 삼치는 얼마씩이에요? 삼치는 저기 13,000 원짜리, 13 원짜리. 13 원짜리 그다음에 대구는 고니가 14,000 원, 다른 저기 0 원. 원. 네, 다음은 이제 비육 시육 돼지수산으로 왔습니다. 먼저 연어 필레가 있는데 이렇게 킬로에 35,000 원인데 보통 저거 한 팩이 한 1.2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리비. 요거는 굉장히 큽니다. 어, 손바닥 이렇게 펴놓은 만큼의 크기가 되구요. 왕오룩 쪽에는 크기에 따라 좀 가격이 좀 다른 편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돌모너가 있는데 요건 요즘 가격이 비싸요. 명절 앞두고 요 이제 물량을 많이 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브란지노. 어, 지중해 농어라고 하죠. 아주 맛이 좋습니다. 네, 옥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나 선도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다른 편이고요성게손인데 이게 27,000원인데 B급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왜 운이 네. 15,000원, 15,000원 맞지 않더라구요 네. 왜 그러냐면 캐나다 미국이 좀더 좋더라구요 네. 폭설로 인해 가지고 작업을 아. 못한거야 네. 그러니까 B급이야 음. 예를 들면 35,000원짜리까지 25,000원, 네. 15,000원 떨어진 이유가 재고, 아 네성계서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농어 자연산이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감성돔이 오늘 꽤 많이 보였는데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요즘 자연산 감성돔 이제 보면은 배에 그 지방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방어 축양인데 오늘 가격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요새 계속해서 축양 방어가 가격이 좀 좋습니다 가격 괜찮죠 저거 둘돔 자연산 광어도 이제 가격대가 좀 이렇게 폭이 좀 넓은 편이었고요 이제 강담돔이 요 며칠 사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대게 요거는 킬로에 25,000원짜리 대게입니다 자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먼저 연어. 요거는 이제 킬로에 2만 천 원. 보통 저거 한 마리가 6에서 7키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강남돔이 있죠. 요건 킬로 6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 좀 가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나 방어인데 축양인데 요거 10키로짜리가 1만 8천 원이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는 가격이 좀 저렴했고요. 대신에 이제 일본산 방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 완도광어는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고요 뭐 참돔, 농어 전부 다그렇고요 아, 요거 축양방어인데 요거는 킬로 15,000원짜리에요 2.5kg짜리 완도광어 네, 흑점조정기가 요새 좀 계속 들어오긴 한데 요건 이제 B급입니다 그래서 좀 크기도 좀작고요 확실히 여름보다는 양식이라도 기름이 좀 덜해요 대왕자발이는 가격대가 거의 한 3만원대 초반에서 항상 아, 유지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숭어 보통 참숭어밀치라고 하죠 네 C5번 방해물수산인데 여기 어마어마하게 덕자가 있더라고요 한 마리가 15만원이에요 선도 정말 좋죠 네 다음은 C6번 오복상에로 왔습니다 이 네, 방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산 방어 10kg짜리는 킬로에 36,000원이에요. 굉장히 양식 방어는 값이 좀 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7~8kg짜도 32,000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주 광어, 뭐 완도 광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고요. 네, 축양도 이제 10kg짜리는 여기 2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점포마다 낙찰 받아오는 가격이 좀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비교해가지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영상에 나오는 곳들을다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는게 좋아요 그니까 한 1kg, 2kg짜리에 따라 좀그 어, 차이에 따라서 좀 단가가 달라집니다 이제 감성돔 자연산인데 키로 25,000원인데 요거 사이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삼돔 요거 맛이 아주 좋아요 네. 돌돔 4촌이네 지금 방금 다 해놨다가 부캣 다 빼고 지금 수컷 팔사상, 야들야들, 야들야들. 오늘은 딱 나무 오늘 필검생이 통통하죠? 네, 사이즈 괜찮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한 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1.6 k g 정도 나왔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예, 조만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매주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광어하고 참돔하고 농어하고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공산품같이 가격이 쭉 유지가 되고 있고요. 농어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가 없어서 계속해서 저렇게 비싼 가격으로 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각광의경매장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물량표를 보게 되면 이제 킹크랩이 3.7톤, 대게가 1.8톤 이 정도 어, 되고요. 오늘 꽃게가 조금 들어왔어요. 먼저 킹크랩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요 가격대가 지난주보다는 좀더 떨어졌습니다 물량이 계속해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개는 지난주하고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살짝 내려왔어요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정말 30% 정도 더 저렴한 편이에요 오늘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수율이 한 대박에 7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얼마 절치 킹크랩이에요. 지금 이거 만져보는 손가락보는 게 살이 좀 축축 들어가죠 수율이 조금 약한 그런 킹크랩들이에요 네, 어, 어, 어. 오늘 꽃게는 얼마씩이에요? 이제 경매 낙찰가가 18,000원, 2만원 이렇게 됐어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가격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오늘 고가가 65,000원이었거든요. 네, 이런 대개는 막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구입하시겠다고 하면은 저렴한 거 구입할 때 요거 품질은 감안하고 이제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매점 쪽으로 와서 믿음수산으로 왔습니다. 믿음수산에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낮에 방문해서도 구입이 가능한데, 단그 재고가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문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찜, 킥, 그리고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수산대전 사용 가능한데, 어, 내년도 일정이, 신규 발행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기 어, 바랍니다. 약수 같은 네, 그럼 5. 그러네. 네, 6만 원넘만원해만원넘만 원. 똑같은 상질에도그재 아, <웃음> 좋은데 그렇게 그래. 그러니까 이걸 넣어 놓고 싸게 파는 거지? 그짜 쓰리 그리. 5만 원 5만 원 하나. 예, 1만원 그래서 나본 가격은요? 응? 요만 원, 네, 만 원. 요거는 뭐 요거는 1 8 0 0 0원이라든가그리고 음. 요거는 한 만원대 뭐 네. 그리고 이거 다리 하나 큰거 하나뿐는거에요 네. 우린거에 하나 있어도 2만원 좀 많이 싼거에요 그러게요 2만 5 0원이면 요거이 비싸 요거 요거 요거이 요거 4만 5천원 대게 4만원이요 4만원이요 네 그럼 받아볼게요 네 여기도 2만 5 0원짜리 대게가 있는데 지금 제가 고른거는 좋은거 하고 안좋은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대게 어떨지 궁금하시죠? 네, 조만간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대신 시월드 쪽으로 왔습니다. 대신 시월드도 판매방식은 믿음수산하고 동일해요. 대신 시월드도 밴드가 있습니다. 매일 당일 판매시세가 올라오니까 이거 참고해주세요. 삼만 칠천 원, 만7천 원, 다만천 원. 어, 알아. 이게 이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약간 레벨이 다른 거죠? 네, 조금 응, 오늘 7만는 거야.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거는뭐만 원. 6만 원. 6만 원. 6만 원. 6만 원.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의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어, 여기는 어, 영업시간이 경매장하고 동일해요. 어, 아침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 대신 에 네, 제로페이 수산물대전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전체적인 전복 시세는 네, 제가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어, 중간하고 작은 사이즈가 여전히 비쌉니다. 네, 이제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요. 디육 네, 진양, 패류를 음, 보러 왔습니다. 이 전복 1 0미 짜리 36,000원. 그러니까 중간하고 좀 작은 사이즈들이 좀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참소라 값은 많이 올랐어요. 네, 갑자기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낙지 가격은 뭐 특별하게 변화 먹고, 왕우럭 쪽에 요거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한번 기회 되실 때만 드셔보시고요. 피조개는 정말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매생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폐류 자체가 좀 많이 좀 작년에 비하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해산 같은 경우는 이제 크, 굵기,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좀 다른 편이고요. 그 다음에 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어요. 김장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비슷한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멍게는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고요 자 다음은 이제 C9번 초이스산으로 왔습니다 이거 10마리 삐급이에요 여기부터 해볼까요? 다급이에요요는한짝에안먹거나 10마리는 11만원 다섯 마리는 5만 5천원 요거는 1000g짜리 두마리예요 요거 한짝에 8만원 요거 여덟 마리 5kg짜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요런거 한짝이 지금 15만원 요거는 냉동 먹갈치예요 10마리 들어있고요 요거는 한짝이 지금 25만원 정말 첨가 좀 넘고요. 이건 핵간대는 대상치에요 이런거는 킬로에 1만원 홍어는 킬로에 만 2천원 암치고요. 그 다음에 대구는 종류가 있어요. 네마리짜리가 생겨서 4만원 3마리는 4만 2천원 그 다음에 오징어는 종류좀 많은데 요 하나만 9만원 보시면 되고요. 요거 20마리 딸좀 좋은거는 금물 잡는거 요거는 10만원, 10만원. 요거는 체력시 물건인데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 한쪽 요거 11만원 10마리짜리는 55,000원. 만 <웃음> 요거는 8마리 할 건데요. 4만 5 0 0 0원 야는 아. 오늘 1마리한 마리 3,000원 수족인데요. 훨씬 네. 냉동을 네. 네. 좀 먹었더라고요. 요거 한 짝에 8만원, 1 2만리 맹위는 네. 한마리가 45,000원 만 보시고요. 한깐만요나럼 아, 네. 요거 아직 8마리에요. 어. 요거 부산 거는 3만원이고, 통영 거는 38,000원 보시면 돼요. 네, 양미를참 저렴한 생선인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다음은 C14번 영남아기로왔습니다 네. 그래서 샀살요 3만 원. 자, 아직 15,000원. 자, 동양 생선. 시장이 엄청 좋아. 음, 요거 3만 원. 노래 아리. 어, 요거 15,000원. 자, 간새우 자연산 새우 있죠? 2kg예요. 요거 58,000원. 저거는 60마리짜리 진통인데 엄청 좋아 요거는 4만원 4만 원. 자 목포 회병은 18,000원 네자 그리고 굴태 25,000원 이 박스에 네 박스에 엄청 좋아. 물이 좋 물이 좋자 아구가 25,000원 3만원 네한 마리에 2만원짜리인데 18,000원 18,000원 어 재고라서 국적으로 내가 추천하는 상품이야. 오늘 같이 들어온 것 중에 얘네들 괜찮아요. 사만 오천 원. 열다섯 마리. 네, 경매장에서 이렇게 소매점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이 손질하는 회 떠주는 그 점포들을 쉽게 볼수 있어요. 이 킬로그램당 포 뜨는 데는 삼천 원, 회로 하면은 오천 원인데 점포마다 실력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선어 쪽도 에 이렇게 손질하는 곳들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 장보기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